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꺽지가 사냥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할겁니다 일단 여기 어항 안에 손바닥만한 꺽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잡아온거고요이 꺽지가 과연 물고기를 보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꺽지친구는 사람이 있으면 어, 절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